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어딘가 자세가 많이 익숙해 보이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오늘 만들건 계단에서 춤추는거 좋아하는 그분이 아니니까요 오늘 만들 작품은 무료 로스트하크의 첫 작품 광기군단장 쿠쿠세이틴입니다 로스트하크에는 마치 옛날 만화의 사천왕처럼 대학만 밑에서 각각의 군대를 갖고 통솔하는 여 6명의 군단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쿠쿠세이트는 광기 군단장이란 이름에 맞게 아주 광기랑 똘끼를 잘 버무려 만든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이 화려하고 똘끼 넘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군단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섭고 강력한 캐릭터로 루트란 국가 동부에 이른바 갱판을 치고 다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공포영화인 그것의 살인광대 페니와이즈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이런 광대 특성 덕분인지 게임 내 레이드 던전 배경도 서커스나 카지노 같은 모습을 보이며 로아를 자주 하는 제 친구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내 목에 온갖 흉기를 들이대면서 공연하는 걸 보는 느낌 이라고 합니다 그럼 쿠크세이튼이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알았으니 이제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작품은 총두단계를 거쳐갑니다. 번거로운 게 그렇게 많았더니 두개밖에안되다니 여튼 1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시작부터 바로 외형 완성 끝까지 달려볼 예정인데요. 이번 작품 특성상 화려한 옷과 장식이 많으니 이런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만들 것이고요. 2단계는 배경작업입니다. 이번에 가장 첫 번째에 있었던 조명작업이 여기에 들어가고 게임에 나온 것처럼 쿠크세이튼을 만든 배경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1단계 조형작업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사람 외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작품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 쿠크세이트는 약간 외소한 체형이기 때문에 근육도 얇게 붙여 빼빼만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리 위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 덜 가서 아주 좋습니다. 인체가 어느정도 잡히면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어야죠? 먼저 바지부터 할 차례인데 광대복장이 숨겨진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광대바지는 많이 처지고 헐렁한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전체적인 주름도 아주 헐렁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바지까지는 아직은 매우 간단해요. 이제 다음 부분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상체는 피부를 어느정도 노출하기 때문에 먼저 창백한 피부를 싹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요놈 얼굴이 아주 복잡한게 길게 찢어진 입을 보이며 사악한 썩소를 보이는게 특징이라 가지런히 나열된 건치나 입안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빨 같은 경우는 먼저 입안에 잇몸을 붙인 다음에 그 위로 이빨 한 줄을 붙이고 도구로 일정 간격을 파냅니다. 이빨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입술을 붙이고 나머지 아주 유쾌해 보이는 눈, 코도 같이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 생각보다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이걸 아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보이게 진한 광대 화장을 해줄 건데요. 살짝 검은 검은 묻어 있는 피부 톤과 함께 눈가 주변에 지저분하게 진한 아이섀도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광대 분장하면 역시 새빨간 화장도 있어야죠. 입에는 아주 광택 좋은 페인트를 발라서 입술을 아주 촉촉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우습광스로 딸기 코도 붙이고. 아이시 화장이 좀덜 진하게 발린 것 같아 살짝 아쉬우니 눈가 주변에 더 진하게 검은색 페이트를 발라줍니다 상체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도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옷 일부분을 만들고 도색하고 만들고 도색하고를 반복하니 미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지 왼쪽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만들려고 일일이 클레이로 체크무늬를 붙여서 만든다면 번거로움도 번거로움이지만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가이드라인을 따준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무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바지까지 완료되면 이제 정장 셔츠도 만들어야 겠죠 쿠크세이트의 정장은 반팔 정장으로 그것도 팔뚝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아주 짧은 소매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소매를 두른 다음에 V 넥으로 목을 한번 둘러주는데요. 가슴 아래 부분은 굳이 셔츠를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빨간 조끼도 들어가기 때문에 셔츠 두께까지 포함해 조끼까지 올라가면 깡마롱 쿠크세이트는 어디 가고 웬 이상한 배불뚝이 아저씨가 될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세심한 두께 조절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해줄 차례인데 원래는 얘가 모자를쓰면 뿔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모자 속에 우겨 넣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악마 같은 특징도 같이 살았으면 해서 모자랑 뿔둘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뿔 모양을 잠깐 얘기하자면 M자 탈모 머리의 연장선으로 곡선 형태의 뿔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인 듯 아닌 듯하게 보이면서 뿔의 각질까지 표현해주는 게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다음 모자를 만들기 전에 셔츠에 카라라던가 조끼에 들어가는 단추나 금박 장식 같은 세부 디테일을 더한 다음에 바로 모자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미 만들었던 뿔 위에 클레이를 덧붙여 원통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표면만 한번더 씌워서 깔끔한 모자의 형태로 다듬어줍니다 물론 모자챙도 잊지 말고 둘러줘야겠죠 여기에 머리에 추가적으로 장식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리 모양만 만들어 놓고, 적당히 굳기 전까지 조끼와 모자를 도색해 줍니다. 조끼는 별다른 무늬가 없어서 그냥 보인대로 칠하면 되고, 문제는 여기 모자부터입니다. 모자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 여러 개 포개어 놓은 모양을 그려주고, 제일 맨 아래층부터 검정, 빨강, 노란 순서대로 칠합니다. 그럼, 기본 옷차림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무대 이상답게 활용 한 장식을 둘러줘야겠죠? 어깨에 장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깨뽕을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덮어줄 망토 1번을 만들어 줍니다. 망토 1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기주장이 강하게 날카롭게 튀어나와, 재단한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주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휘어지는 칼인 폴리블레이드만 있으면 만능으로 해결됩니다. 폴리블레이드가 없다면 클리어 파일 일부를 잘라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옷 같은 걸 만들 때 곡선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게 분명한 퀄리티 차이를 만드니 혹시 옷이 잘안 만들어진다 싶으면 지금 당장 다른 도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망토 1번에는 노란색 금색 선이 둘러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에는 작은 다이아 모양 장식도 달려있으니 붙여줍니다. 그리고 모자에도 역시 장식이 없으면 섭하죠. 모자에는 스페이드 모양의 장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니아 미니 해고 하나 붙여준 것으로 모자 장식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제 또 다른 장식으로 들어갈 트럼프 카드를 만들 겁니다. 빨간색과 검은 클레이를 2정 크기로 잘라 색깔별로 각각 4 개씩 만들어 줍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나열돼 있는 것만 봐도 아주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역시 이맛의 클레이 만들죠. 이런 기분 좋은 감을 유지하면서 노란색으로 카드 테두리도 만들어 준 다음에 트럼프 카드에서 볼수 있는 네 개의 문양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 하트 이네 개의 문양을 그려줍니다.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망토 1 번도 아래 조끼를 도색했던 것처럼 똑같이 도색합니다. 도색이 다 끝나면 아까 만들어 놓고 놔뒀던 장식을 들고 그대로 모자에 붙인 다음에 좀더 화려하게 금박 장식과 디테일이 더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화려한 쇼를 원하는 쿠크세인트의 염원을 담아 작은 소형 간판도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모양이 나오면 금색으로 아주 작살나게 도색해주고 아까 만들었던 트럼프 카드들도 붙여줍니다. 물론 카드 테두리도 금색으로 도색해야 하는데 도색하는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여튼 이따가 장식으로 더 추가할 두개 볼도 하나 만들어주고 다른 작업을 할 동안 잠깐 방치해 붙여줍니다. 그럼 저해골이붙는 동안 망토 1번 뒤에 부가적으로 달아줄 천 조각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게 안쪽과 바깥쪽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흰색과 빨간색 클레이를 각각 얇게 펴서 합쳐주고 이걸 한번더 얇게 펴준 뒤에 잘라서 사용합니다. 뒤에 천 조각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삼각형으로 달려있어 각각 눈대중으로 사이즈 측정을 잘해서 재단합니다. 그리고 몇 개는 살짝 찢어진 듯한 느낌도 있으니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끝머리만 살짝 찢어줍니다. 안쪽은 체크머니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한번 따준 다음에 도색만 해주면 끝입니다. 몇 개는 체크 무늬가 빨간 검정 배열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잊지 말고 꼼꼼히 도색해 주세요. 도색이 다 끝나면 이것들은 그대로 둥기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하지만 다붙이 보니까 망토랑 이어지는 접선이 이쁘지 않네요. 그럴 땐 이렇게 접선에 추가로 선을 더해 마치 원래 망토와 하나였던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망토 입원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양쪽 어깨에서 길게 망토를 잡아줄 거치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요란한 장식이 달려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다이아 모양 비슷한 형태로 클레이를 잘라주고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둘러줍니다. 윗 부분은 이후에 거치대와 접착될 부분이라 굳이 안붙여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면에도 선을 더할 건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없이 한 번에 붙여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모양이 깔끔한 게 좋으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린 대로 선을 깔끔하게 따주고요. 이제 이걸 전부 도색만 해주면 됩니다. 면은 끝머리에 갈수록 주황색도 살짝 섞어서 도색해야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오며 이런 다채로운 색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장식에 발랐던 페인트가 마른 동안 아까 미리 만들어놨던 두개골이 다 말랐네요. 이건 그대로 머리판 중앙에 붙여 도색만 해주면 머리판은 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럼 잠깐 다른 것도 손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 손가락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어서 손등과 손바닥 채워질수 있게 장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질 무기도 필요하겠죠. 이번에 만들 무기는 뿅망치입니다. 이 녀석이 들고 있는 뿅망치 가운데에는 이런 마시멜로 같은 형태의 중심물을 끼워놓고 이어서 금색 장식들로 꾸며줍니다. 그럼 이 뿅망치의 손잡이가 마을 동안 다시 장갑을 마무리해보죠. 장갑 손목에는 별 같은 모양으로 장식이 달려있는데요. 맨 처음엔 검은색으로 한줄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줄더 만들어서 꽃두 개를 포개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동안 방치해놓은 망치 손잡이가 대충 굳은 것 같으니까 요것도 아까 망토에 체크 무늬를 그려 넣었던 원리 그대로 무늬를 깔끔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뿅망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도이죠. 두개 만든 다음에 선을 한 줄씩 만들어서 이렇게 원통을 감싸줍니다. 참고로 이건 실제 망치처럼 내부가 텅 비어 있지 않으니 완성하고 나서 장난 좀 치겠다고 이걸로 친구 머리를 때리면 부러진 망치와 상처만 남은 친구의 머리통만 남은 가슴 아픈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뭐 여튼 망치도 완성했으니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바로 거치대만 만들고 한참 동안이나 놔뒀던 망토 입원을 해야죠. 아까 만들었던 망토의 장식품을 거치대 아래 에 붙이고 이름이 어찌됐던 간에 망토니까 천 조각 또 붙여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천 조각 아래 장식물이 더 있는 걸 확인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붙여놓은 천 조각이 붕괴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랫부분에 맹수의 이빨이나 발톱같은 느낌의 장식을 나열해줍니다. 물론 도색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역시 윗부분에 달린 장식들도 만들어주는데요. 이 망토 입원이 살짝 특이한 게 악마의 날개와 척추뼈를 연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가 말려있는 느낌으로 중심 장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느낌의 장식도 갈비뼈처럼 앞뒤로 붙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쿠크세이튼의 모든 치장품들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만든 뿅망치도 가져와 손에 장착만 해주면 약 7분만에 드디어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 녀석 만 드는데 대부분의 치장품 만드는 데다쓴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갈려다간만큼 이쁘게 나온 건학계 정놀이니. 외형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2단계로 속행하도록 할까요? 오늘 배경을 위해 준비한 특별 재료, 바로 부직포 시트입니다. 흔히 카지노에서 보는 갬블링 테이블은 카드나 칩을 짓기 위해서 테이블 바닥이 이런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말은 오늘 만들 배경이 바로 이 갬블링 테이블이란 말이죠. 바닥판에 맞게 이부직포 시트를 잘 잘라 착파가 붙여준 다음에, 카지노 배경에는 역시 화려한 조명이 빠질 순 없죠. 테이블 외곽에 이렇게 라인형 LED를 붙여 조명을 먼저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명만 연결한다고 불빛이 들어온 건 아니죠. 우선 기본 회로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파준 다음에, 배터리, DC 컨버터, 충전 단자, 스위치를 연결해 전력 공급이 될수 있도록 회로 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본 회로와 LED와 연결까지 해준 다음에는 바닥판 아래로 모든 회로를 숨겨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작업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테이블도 꾸미진 않았잖아요 먼저 테이블의 일정 간격마다 카드를 그려줄 건데요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 문양마다 한 개씩 총 4개를 그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달랑 카드 문양만 있는 건 심심하니까 이렇게 카드 문양 주변으로 화려하게 그림을 더 넣어줍니다 그림을 적당히 채우면 테이블에 테두리도 만들어줄 건데요. 테두리는 먼저 LED가 없는 안쪽부터 만들어주는데요. 일단 안쪽을 다 붙인 다음에는 바깥쪽은 글루건으로 한번 둘러 l e d 빛을 퍼지게 만든 다음 그 위에 클레이를 덮어 테두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기껏 만들어놓은 LED가 묻히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안에 글루건으로 한번 더 메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조명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주변에 장식을 둘러서 마무리만 하면 배경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 저의 트레이드마크까지 찍어주면 신사숙녀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려한 쇼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군단장 쿠크세이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로스트아크 군단장 중에 화려한 연출로 무장한 보스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게임 내 선보이던 연출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로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이 페이지의 모습을 약간 각색해 만들었는데요. 로아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번 작품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담입니다만 한동안 몬스터만 주구장창 만들다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드니까 나름 또 재밌고 좋네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편식하지 말라고 하시듯이 만드는 것도 역시 골고루 만들어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날 몬스터만 만들다가 제가 죽어요. 제가 일단 살아야 뭔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번에 쿠크세이튼도 만들었으니 사람 만드는 것도 연습할 겸 다른 로스트아크 캐릭터도 차근차근 기획해봐야겠군요.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